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마지막 근무월 8일 미만 근로시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자격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간 8일 미만 근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최초 근로일이 9월 1일이라 가정을 했을 때 9월 한달 8일 10월 한달 8일 그리고 11월 한달에 7일 근로한 경우 건강연금 취득일과 상실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취득일은 당연히 최초 근로일인 9월 1일자로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하고 상실일자는 11월 1일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주의할 점은 9월 1일 취득 후에 10월 보수가 9월 보수와 달라졌다면 10월 1일자로 보수 변경 신고도 해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근로일이 9월 10일인 경우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간 8일 이상이고 10월 한 달간 8일 이상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8일 미만인 7일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면 취득인은 당연히 최초 근로일인 9월 10일로 해주시면 되고 상실일은 11월 1일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은 8일 미만 근로로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득인은 9월 10일 그리고 10월 1일자로 보수 변경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